잉여맨, 로블록스 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어떤 맛을 먹을까? 음... 음. 음. 민트 초코? 음. 어, 가까이 오지 마! 아우, 치앙냄스! 응, 음, 완전 맛있어! 음, 음. 어이,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초코 민트 초코야, 민트 초코가좋 오지 마! 같이 야! 왔다! 이럴수가... 미호야 응? 너가 어떻게 사람이라면 민트초코를 먹을 수 있니? 너도 한 입에 내가 가져왔어 여기 너 손절이야 뭐?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손절이라고? 어떻게 민트초코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초콜릿에다가 치약을 잡아 먹을 수 있냐고 하지만 여매아 뒤에 있는 케이크를 봐 <웃음>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니? 이게 왜 맛있어 보이는지 알아? 왜? 그건 민트초코이기 때문이야 애초부터 민트초코는 색상부터 노마심 뭐해 완전 부터거든 색상부터, 색상부터 누가 봐도 불량식품 응, 극혐 너 그럼 초콜릿 싫어해? 너 그럼 너 김밥나라에서 김밥을 시켰어 근데 김밥 사이사이에 민트초코 있으면 먹을거야? 어? 완전 <웃음> 완전 최고급 요리 <웃음> 뭐? 극혐 어, 그쵸. 아,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어. 리아야 가자. 우리 가자. 민트 초코 빨리 나가서, 끈적해. 빨리 나가서 민트 초코를 먹어야겠어. <웃음> 구독 그럼 응, 민트 초코가 왜안 좋은지 말해봐. 설명해봐. 알았어. 민트 초코는 우와. 자, 와, 근데 이거 봐봐. 왜? 여기 뒤에 부분은 과자라서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왜? <웃음> 그럴 리 없잖아. 네 과자만 먹고 나도 저런거 있으면 과자만 먹고 버리지 근데 솔직히 그럼... 민트초코에 어울리는 음식 말해보셈 그럼 김치 뭐? 뭐? <웃음> <웃음> 와나 살면서 치약에다가 치, 김치 뿌려 먹는 사람만 또 처음 보네 민트초코에 김치를 싸서 먹어보세요 치우한 김치다 동치미네자 <웃음> 민트초코가 왜 나쁜지 알아? 잘봐 만약 김치 색깔이 민트 색깔이어봐 그거 맛있어 보여? 와... 그거는 좀 맛있겠는데? 뭐? 그건 좀달달한 떡볶이 색깔이 민트 색깔이어봐그 맛있어? 봐봐 로제 떡볶이 요즘엔 인기잖아 그거 빨간색이야? 무슨 색깔이야? 색깔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해 음식은 모두 같은 색이다 이 색깔이? 뭐? <웃음> 이 색깔이? 건방진인데 완전 맛있겠구만 너 지금 욕한 거야? 뭔 소리야? 난 색을 말한 거야. 어, 이거 봐. 어. 어, 끔찍해. 오레오 사이에 민트 초코가 있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끔찍해. 이거 이거 좀 범죄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자. 민트 초코 먹기 싫어. 요? 난 정말 싫어. 밀지 마. 가운데다. 오. 민트 초코는 정말 불량해 가운데다. <웃음> 아! 저원아 근데 나 민트 초코가 좋아질 줄도 모르겠네 갑자기. 왜? 나 민트 초코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아이유 씨가 민트 초코를 좋아한대. 어, 민트 초코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웃음> 아 그런데 네가 내가 초코... 사랑하는 음식이요 근데 미안한데 리아야. 예. 그러니까 민트초코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유씨는 안 좋아해. 그건 알지만, 이제 그. <웃음> 아, 오. 아시죠? 그분도 좋아하신데, 백종원씨. 오. 오. 그치? 근데 백종원 선생님도 오. 요리 만들 때 민트초코는 안 쓰거든? <웃음> 그렇죠. 어울리지 않은 음식인 거지. 음. 그렇죠. 그렇죠. 미호야, 그러니까 반성해. 김치를 어? 어떻게 먹니? 어? 민트초코 케이크는 그럼 괜찮잖아 그거는... 그렇지 근데 나는 민트초코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너맞너 아. 너, 너 좋아하기로 했지? 네. 그럼 나도 좋아 네? 리아가 좋아하니까 그럼 결국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 했지? 근데 난 싫어하는 게 생겼어 어.. 뭔데? 민드초코 말고 바로 단미호 어? 왜? <웃음> 어? 왜 갑자기? 난 민드초코는 좋아하지만 단미호는 싫더라고 어? 그러니까 단미호가 민드초코 자체인 거임 아.. 그 자체 완전 좋은데 나는? 음.. 아 오케이 여기 클리어 아 여기까지 왔네 응 음, 왔어 자 애들아 배스킷 라베스를 갔어 거기다 큰 사이즈를 시켰어 그 다음에 아,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넣잖아? 응거가 민트초코 넣고 뭐 엄마는 외계인 뭐 이런거 넣잖아 었 근데 막 민트초코가 녹아가지고 다른 아이스크림 막 녹아들면은 그 첨이 그 아이스크림 버려야 돼 맛있음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취향 만남 전염돼서 의악함 나 원래 내가? 민트 초코 좋아하기 전에는 그린티나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했어. 뭐? 그래서 음. 나는 괜찮았어. 그런 거 우리 아.. 아 엄마가 좋아하던 건데 너.. 아, 아줌마구나. 응? 어? <웃음> 너금에 사과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줌마다 사과해. 어. <웃음> 우리 엄마가 막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녹차! 뭐 실론티! 알아? 실론티? 실론티 맛있는데. 맞아. 어. 이럴수가? 여맨니 너는 딱 보아하니 설의 눈도 싫어하겠구나? 뭐? 설의, 설의 눈은 밥 비빔먹으면 딱인데. 설의 눈? 소의 <웃음> 어? 눈을 밥비벼먹는다고 <웃음> 설의 눈에 음. 밥을? 아 니네 안비벼먹어야 그거... 근데 그거 여름철 별미기네. <웃음> 뭐야? 이래 수... 제작자의 생일은? 아 이걸 맞춰야 돼 내가? 왜 이거 맞춰야 되지? 그냥 안 맞추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타워의 이름은? <웃음> 민트초코! 타워! 뭐야? 뭐가 다른 건데? 철자가 틀려해 영어 철자 아 철저, 영어 철자 영어 철자를 맞춰야 된다고요? 민트초코 타워 초콜렛의 철자가 다르잖네 뭐야 똑같은 거지? 초코 여기다! 자 아, 아파. 자, 다 깼다. 드디어 민트초코를 나갈 수 있는 건가? 헵. 으, 으, 으, 우.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나이스. 다 왔다, 다 왔다. 민트초코 이제 안 먹겠다. 하. 민트초코. 끝났다. 민트초코. 탈출이야. 자 여러분들, 민트초코타워에서 탈출한 것 같습니다. 오, 오. 들그러면은 끝났다. 와 깨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맵 다른 만들었을 때 플레이해주세요. 와 깼다 깼다 깼다. 어, 뭐야 까빡러라. 어. 왜너렇게 써있어. 맛있는 민트초코 먹으려고 빨리 달려왔어.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대지마. 뭐? 어? <웃음> 음, 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도에 댓글로 소리질러! 소리질러! 민트초코 <목소리> 좋아하지마 민트초코 정말 맛있래! 김영민 민트초코 시바하네! 아 안되겠다 구독 취소하네 <웃음> 수고! 아 민트초코 좋아함! 민트초코 좋아함! 민트초코 좋아해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이너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뿅 와요. <목소리> 안녕.